양복이 한 번짜리도 한번 아주 고급 옷이에요. 이거 맞춤 옷인 것 같습니다. 맞춤. 네, 양복이 뭘 원단이 좋아서 선배한테 옷을 얻었대요. 옷을 품다니까 늘. 이거 자격을 한번들려볼데요 음, 양봉이 원단이 좋아서 선배님한테 옷을 얻었대요. 근데 이분이 상동은 굉장히 좋은데, 이게 워낙에 큰 옷이에요. 상동은 좋은데, 가슴이 아시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옷을 어떻게 뜯어서 고치는가 기장은 한 5cm 줄일 거고요. 소매 기장도 1cm 줄일 거고. 요즘은 이제 팔통도 좀 막혀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 너무 커서. 보면은 한 2cm 정도 줄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품을 보면은 뒷품도 이렇게 큽니다 뒤품도줄일거고요 이렇게. 사흥동도 줄이는데 이쪽에서 뒤판을다 줄일 수 없어요 사이바에서 이렇게 적은 소매에서 적은 몸판에서 이쪽으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으로 뜯어 가지고 하든가 아임을 여기다 다틀어 하나 잡아줘도 되니까 원래는 그렇게 하면 되죠 바쁠때는다들를 잡아서 해도 괜찮습니다. 흐름은 그리고 이렇게 손을 들고 다니는 일은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수천번수만번을 해도 그런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이드인데 이렇게 많이 좀 4인치 정도로 줄이는 거니요 4인치. 4인치면 10cm죠.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겁니다. 기장은한 5cm 정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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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백화점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수선집에서 옷을 고친다든가 뭐 대부분의 옷 고치시는 기능자분들이 남자분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성복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제 영상을 보면은 확실하게 알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좀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옷을 보면은요 이렇게 큽니다.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뜯을 때도 순서적으로 뜯어야 돼요 기장 표시해 주고요 혹시 작업하다보면 깝빡깝빡 하거든요 사람도 보니까 표시해 놓고 이걸 일단 뜯어내야 내고 여기를 표시 해줘야 되겠죠 얼마만큼 줄여야 되는 걸 알아야 되겠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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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옷, 이 양복 니폼만 엄청 오랜 시간을 해가지고요. 수천 벌, 한 수만 벌도 더될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노하우가 있어요. 따라 하시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먼저, 그다음에 기장을 먼저 뜯습니다. 이 정도 줄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 정도 지금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이 틀어졌는데 내 앞판이고요 뒷판인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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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접은 이질 줍니다. 이렇게 시접에이를 주고 두 장이 두꺼워서 한번에 잘리기 힘들어요. 한 장씩 그럼 이제 뒤판을 잘라야 되겠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서 이게 표시했으니까 빼도 됩니다 <놀람> 사이드니까 얘가 맞아야 되겠잖아요 그대로 잘 모르겠으면은 그렇게 각자로 그려가지고 하면 됩니다 자를 때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잘라버렸는데 뒤편하고 앞편하고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스티치가 나셨잖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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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 까져야되는데 안 까지잖아요 지금 스테치때문에 이런 경우는 맞추면 이것이지 조금 그렇습니다 시접을 정리해줘야만이 나중에 안마일을 합봉할때에 곡성이 제대로 나오거든요. 아데두 사람도 이봉보령도어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박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라 쪽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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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이가지고 내도 어쩔지 모르니까 화내고 있습니다. 저는 흡표가 없는데요. 원하는데 한번 볼게요. 오시는것이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해보고는 끝이 없습니다. 한 40년을 했어도 하다보면 또 새로운 걸 발견하거든요. 양복 맞춤집에서는 이 리폼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엄마다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몸매가. 그 사람들 체형에 맞춰서 옷을 해야 되니까. 어디를 뜯어야 되고, 어디를 잘라야 되고, 이걸 쫙끼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은 못 고칩니다. 해드 띄어내고요. 뜯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안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6인치 위장으로 해주고요. 여기에서 6인치 4분의 1 정도 6인치 4분의 1? 그냥 다투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라도 그만큼 잡아줘야 되겠죠, 1인치 4분에 1. 인치4분에 6인치. 좀럼 이렇게 박는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뜯다 뜯듯이 잡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훨씬 더 낫습니다, 작업하기 여기 에서요 이게 안쪽으로 이걸 뜯어 가지고 올리면 이렇게 줄여야 됩니다 근데 뜯지 않고 그냥 했거든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게 암호를 전체적인 암호를 뚫리는 거잖아요 이거 시접도 안쪽으로 말아야 되는데 그냥 반대로 모기 습어요 그래서 이제 밑단을 꺾어야 되겠죠 밑단을 꺾고 이걸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요 꺾이면서, 이. 이 부분은 분 3만 잡아가지고, 아. 아. 여기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나왔죠?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일일이 또 손으로 뜨기는 사놓고 어쩔 수 없죠. 요즘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기성복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던데요. 주머니는 약간 올려가지고 눌러주고요. 약간만. 그래서, 우라를 이렇게 놓고요. 우라도 다덜 잡았죠. 지장을잘라주라고 그래요. 지라 기장을. 원판보다는판보다는한 8분의 5 정도 크면 됩니다. 몸판보다는. 반쯤 더 네. 되고요. 네. 일단 여기를 정리했으면 여기는 나중에 앞판, 저쪽 앞판하고 같이 할게요 한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놓고. 이 앞판 시접을 정리해야 되겠죠. 천낼 만큼 아까 표시를 했었는데, 브라를 제때 놓고요. 여기 지금 박혀있던 선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쳐내보면, 상동을 쳐보면 여기가 곡선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여긴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이쪽을 줄였고요. 지금 한 반인치? 이 정도는 줄여야 될것 같아요. 가면서 그대로. 이렇게. 너줄였요 뭐 시접은 생각하지 말고, 시접도 어차피, 시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줄일 거니까. 1cm 시접만 주고 잘라보면 되겠죠. 뭐만 주였나요 이렇게 묻는다, 그럼 이제 오라는, 아까 자른 만큼, 이 정도만 자르면 됩 가면서 앞판은 더, 뒤로 가면서는 거의 안 자르죠, 이쪽으로. 티파니에서 놓을 거예요. 이렇게 했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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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제가 줄인다고 원래 박에 있는 선은 이선이에요이 선인데 제가 줄인다고 표시해 놓은 선이 이선입데 이렇게. 이렇게 줄인다고 근데 여기 이중 잘라는 게 되겠죠 하면은 디판을 끄거야 되잖아요. 지시이잖아요렇게 여기를 왜 이렇게 꺾어야 되는 거는 나중에 보면은 압니다. 이렇게 꺾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파 이거를 꺾어 놓는 이유는 아직 구매를 하 기장을 응. 이렇게 맞춰서 잘라내야 되겠지. 기장을. 그럼 가려줘야 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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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판 천연만큼만. 여기 천연주면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판 정리했고요. 앞판 여기는 접어줘야 되겠죠. 사이드. 이거는 배출 뚜도 나중에 티판 먼저 할 거니까 힙판 해가지고 맞춰줍니다. 여기서 이제 암홀 재단을 할 건데요. 암홀 재단이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좀잘 듣고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래서 우라를 안으로 집어넣고요. 집어넣어주고, 암홀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게 암홀 곡선이 제대로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만 지금 이렇게 좀 쳐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손의 앞부분 이동선이 있는데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가 소매 이동선이잖아요 지금 섬매 이동선 여기에서 지금 일자로 나와서 우리가 아. 곡선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곡선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곡선을 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대량 밑에가 제대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선에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고친다고 이렇게 해놓은거예요 원래 박음새은 여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안쪽으로 약간 지금 소매 이동선을 재단할 때도 이거 마찬가지다 제가 여기다 맞춰서 재단할거예요 소매 암호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이렇게 올라갔죠. 네. 네. 그대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이제 치만 놔두고 잘라버릴 겁니다. 여기서 대단이 곡선이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사람 인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두 장을 한 번에 자를 수는 없으니까, 이래서 한 장씩 이렇게 자를 때까지. 이게 아무홀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조금 신경 써줘야 되니까. 조금 신경 쓰줘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겠죠? 뒤품이잖아요 지금 이게 뒤품 디품. 뒤품을 쳐내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있으면은 이걸 빼내고요 가서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찔러놨잖아요 제가 그런 것을 가서 미식으로이개신하고개신하고 몸판하고 움직이지 말라고 한번 박아줍니다 미싱해서 이렇게 쭉 4분의 1로 그래가지 이렇게 한번 박아왔습니다. 지금. 움직이지 마라고 이렇게 놓고 한번 싹박아줍니다 우라는 지금 안 잘라냈잖아요. 그래서 우라도 잘라내야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우라를 이렇게 잘니다 여러분 크게 이제 몸판을 정리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몸판이 가지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따져맞이 되겠습니다 가지런하죠 그러면 여기는 이쪽에는 이쪽에다 좀달라져볼게요게좀 좋습니다 아무리 테이프 치기 전에 소매를 봐서는 좋아요 그래서 암홀 테이프를, 이게 지금 암홀 테이프거든요, 이게. 암홀 테이프는 이쪽은 안 늘어나고, 이쪽은 이정바에서 늘어나요. 안 늘어나는 쪽이 밖으로 나가게. 소매를 닳으면 목판이 안 늘어나잖아요. 그리고 암홀 테이프를 붙이지 않으면, 은 나 이제 서메달 때 우측으로 해가지고 여기 실요 일하기도 살았고 항상 딱 붙어주면 좋습니다. 반대편 순서대로 딱 하면 이게 맞아떨어지게 돼있습니다. 순서대로 미싱에서 살과를 박을 건데요. 박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쪽부터 박아야 되죠 이렇게. 이렇게 박을 때는,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뒷판이 약간 8분의 1 정도 크게, 딱 잡으면 맞죠? 재단한 대로. 그대로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바이러스가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이건 비바이러스 땡겨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박아갖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이렇게 한겁 이걸 라운드로 더 돌려주면 좋습니다 직각으로 박으면 잘못 걸리면 찢어지거든요 박을 땐 라운드로 박으면 훨씬 좋습니다 이자 박을게요 지금 사이드를 박을 건데요 이렇게 아까 저었었잖아요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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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요. 마치에서 박아도 조금 올려줘야되네요. 안 됐네요. 그대로 반드시 놓고 반드시 놓고 그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면서 독점만잡아줘면 올라갔어요. 그래서, 뒤파고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건 정 바이스로 잘린 거고, 예 지금 비바이스로 잘린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놓고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대로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가볼까요확인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하면 이거를 박으면 딱 맞겠잖아요. 그거 여기 박았으면 판은 먼저 이렇게 박아줍니다. 이렇게 잡고 먼저 꺾어놨잖아요, 지금은. 너 잡고 여기서 먼저 박아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일하기 좋아요. 이제 우를 확보할때 그게 훨씬 면 알게 됩니다. 왜 거기는 먼저 박아야 되는가 여기도 먼저 맞춰야 되겠죠, 여들이 네, 맞아요. 그럼 똑같이 재단해서 그냥 뀌겠죠 그러면 그대로 땡기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진 놈이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춰서 그대로 가면서 이쪽에 그을때잘못 박을, 박을 것 같은데. 잘 박았을까요? 엄마잘 박았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박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접을 가려면은 그래서 여기에 각이 지면은, 다 끌려면 뜯어지는데, 이렇게 하면 안 뜯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으로 돌려서. 그럼 이 박았으면은, 밑단을 또 박아줘야 되겠죠. 저는. 여기를. 쉽게 하는 방법이 이게. 어렵게 하면 박아가지고 삼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사이브 맞았으니까, 일단 가서, 뒤집어서, 뭐, 할거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기판을 박았으니까요, 이거 시접 잘라내고. 잘라내고. 바짝 잘라보면 미워져요, 잘못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가위로, 이렇게 빼줍다 이런 것처럼 폭발적으거든요그 그렇다면 가위로. 일단 여기를 정할까 일단 다려주겠습니다. 이거 시접을 갈라야 되겠잖아요 갈르기 전에 현재 한번 이렇게 눌러주고칼에이 들어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쭉눌러주면 아래에서 안 땡기고 안 그러면 시접이 안에서 땡기는 수가 있거든요 땡기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여기서 <웃음> <웃음> 이렇게 그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신경을 안쪽으로 몰아줍니다 안쪽으로 갈리지 말고 어. 여기를 독서를 당기죠 지금 보면은 너무 덜 갔잖아요,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살짝은 해가지고 빼주면 됩니다, 약간 뒷판은 고정이 돼 있고 앞판은 고정이 안돼 있잖아요 그러면 딱 뒤집었을 때 뒷판이 다 덮으니까 이거 약간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봐도 될게 이거 알보면 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여기도 약간 빼주고 한냥 눈물 적은 것 사람들이 그렇게 리폼하시는 분들은 이걸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양복을. 근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것들보다. 처음에 좀 알기가 그렇지 알고 나면 굉장히 이게 수가가치가 높은 것 같아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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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물 11인치. 엄마다 다 다르니까요. 암물 11인치. 맞습니다, 11인치. 그럼 소매를 해야 되겠죠. 예? 네. 소매를 할 때는 항상 펴대를먼죠 I yeah, think it's all j o s t s t u p d 반인치잖아요. 반인치. 반인치 정 줄일 거네요. 이걸 먼저 싹 가려줘야 되겠죠. 저희 앞판은, 안녕하세요. 지금 이게 5인치 4배 이상이었으니까, 안 자르다시피 하고, 밑에만 잘라주면 돼. 요 밑에 부분만. 지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판 아무리 줄어들었으니까, 얼마나 큼 줄어들었나요? 1인치, 한 2인치, 3인치가 차이로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이걸 좀 잘라내야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소매 큽니다 진동이 채에가지 보이는데 이게 열기가 지금 많아서 이런 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여기를 이제 파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파줬는데안 파졌잖아요. 거의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향이 생기는 겁니다. 방인치만 잘라야 되는데, 보면은, 제가, 저는 이걸 이렇게 내려갖고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내려갖고 잘르면 되는데, 잘라갖고 자를까요? 이렇게 아인지 그냥 한 번에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이 하고요. 해놓고 정리를 할게 아까 겨드랑이트가 왜 채워야 는지 이게 맞는 은것 같은데 손에 산이라고 그럼 이제 뒤집어서 같이 놓으면 되겠죠 또. 잘린 만큼 여기서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라냈는데 차이가 안나죠 표면에 짝짝이었다는 거 있잖아요. 제가 맞췄을 때 정상적으로 어떻게 맞췄는지 맞춤도 이런데 기성복은 어떻게 써요? 안 맞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파이 제일 돌아가는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분. 제가 왜 그런지 그 설명을 옷을 보면 왜 그런가, 왜 우는가, 자리가 안 잡히는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소매는 표시해고요 지금 암홀자를 보면은, 앞판, 아까 앞판에 있었잖아요. 이게 곡선이 똑같이 떨어져요 앞판이고. 이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바뀌면요바 거잖아요. 그럼 소매 이동선하고, 소매 앞에 이동선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소매가 잘 달리는 거예요. 이 곡선하고, 이 곡선하고 맞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아까 개 겨드랑이 밑에 많이 채했잖아요, 소매가. 이렇게 돼서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놓고, 여기서 이쪽을 동그랗게 채주면 돼. 곡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하면 얘기하면 이 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선. 여기 때문에 그렇게 온거예요이 곡선 때문에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라로는 정리를 해야되겠죠 이렇게 잡고 여기는 지금 적, 적잖아요, 이렇게. 이쪽에서 살려줘야 되겠죠. 여기는 똑같이 잘라면 저쪽이 적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놔두고. 놔두고. 약간만. 처에 파카니를 잡을 때는요, 이게 마크라지잖아요. 그리고 뭐 넓은 쪽 있고 좁은 쪽 있죠. 넓은 쪽이 앞 쪽입니다. 넓은 쪽이 이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 하나로 뭐 여기까지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간 다음에. 하려면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숙달을 시키면 참 좋습니다. 약간만 넣어주면 됩니다. 약간만. 가면서 더 넣어주면 됩니다.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넣어줍니다. 최대한 넣을 수 있는 만큼 넣는 게 소매상이잖아요.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주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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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만 여기도 약간만 그대로 쭉 박으면 그래서 여기도 빗만큼 어디만큼 띄는가 봐야지 여기서 이렇게 봐서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도 빗미싱으로 바꿔줄게 때 얘가 찝히면 이렇게 안 되겠죠. 엄마 오간이 잘 됐습니다. 그러은 바가지처럼 이렇게 앞에 쭉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한가래를 잡아왔잖아요. 한 번씩 한 가래 반다리 그 해도 돼요. 초보자들은 이렇게 잡아가보면좋습거다그리고 이게 지금 11인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했을 때. 제가 제일 눈짐작으로 했는데. 12인치가 나올려 모르겠습니다. 이게 박다 보니까 너무 파카링 많이 들어갔잖아요. 여기가. 그냥 좀 늘려줘야 됩니다. 파카링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12인치가 나와야 돼요. 아까 아무리 12인치였잖아요. 근데 12인치가 나와야 손에 달려 좋잖아요. 12인치 자, 잡았을 때 12인치 약간은 큰데? 이정도는 박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하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한번가려주고요 이렇게 쭉당겨주면 돼. 새 여기가 뺏길 쪽이 이렇게 들 가면 안 되는데 일직선으로 나와 우산을 박아 왔거든요 이렇게 박아 왔으면은 소매를 달기 전에 우선 청일을 싸게 줍니다. 이이것은 몸판에다가 핀으로 몸판에다가 먼저 핀으로 한번 해봐야 돼요. 이렇게 가상적으로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봐야죠. 소에가 만나면 만나면 앞판에 가서 소매 이동산이 있었잖아요. 여기 이동산 여기다가 소매 재봉산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단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다가 핀을 하나 이렇게 찔어놓고 이쪽에 이 약간 옮겨야 될것 같은데 조금 소매 이동산을 앞쪽으로 쭉그 이동산을 옮겼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예요이 곡선이 먼판 곡선하고 소아암로 곡선하고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팥카링을 나눠서 좀 줘야 되겠죠 이쪽은 좀 적게 솜이 탁가량이좀 많은데요 이정도면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나이 남고 뒤쪽 면지 안 맞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소멸을 봤을 때 여기 일직선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곡선이 안 맞으면은 여기 가 오래요. 누굴지 않잖아요. 이거 파카에 집어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달리면 소멸가잘 달리는 겁니다. 달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수많을 할건데요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일단 하늘을 보관할고요 피파는 여행이 없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대충 달아야 된대 지금 이 박은선 있잖아요. 박은선이 노르발 끝으로 타고 갑니다. 사하고 얘기잖아요. 지금. 자연스럽게. 조금 틀어져도 뒤로 가도 그대로 자연스럽게 당기면서 가면 안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근데 여기는 좀팍카닉이좀 많거든요. 이렇게 많은데.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많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어야 되는데. 파카닉 이 많은데요. 이거 한번이어보고있습니다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여기가. 절대 겹치면 안 되니까. 그냥 넣더라도, 그냥 이 여기가 오르면 안되죠. 여기. 여기 곡선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럼 이제 거기 감 잡았으니까 반대편은 바로 핀발이 안하고 바로 날가겠습니다 한쪽 달아 봤으니까 감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저쪽 해본 감으로 그대로 하면 됩니다. 똑같이 여기는 앞판이니까, 돌아가는 곡선이 자연스럽게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이렇게 그대로 들어다 절대 땡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많이 들어가거나. 제가 아까 표시해둔 쪽이 있었잖아요. 앞판하고 앞판, 뒤하고 이렇게. 여기를 맞춰서 박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 위에서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서는 딱 같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약간 크잖아요, 지금. 이건 다이어스가 늘어나서 그런데요쭉 당겨서 박다가 여기. 여기서 크면은, 여기서 한번 접어줘도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제가 이 영상은 그대로 될수 있으면 빼지 않고 올려놓겠습니다. <목소리도> 이제 밑단을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쉬다 보면서 이쪽을 가위집에 스테이치 나가지는데 싹 뜯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목소리도> 그러니까. 돌아가는 선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잡고 그대로 곡선을 잘돌려야됩는데 조금만 곡선이 안 맞아도 나중에 다림질 할 때에 이 곡선이 안 돌아갑니다 가운데 여기 왔죠 여기 여기 왔을 때는 이것을 당겨주고요. 생겨주고 요것서 이렇게 해서 이어주는 거예요. 밑으로 가면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보자들은 좀 하기 힘들 거예요. 어음면은모한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죠. 같이 이렇게 좀 크네요. 반 느낌 반대편은 또 반대로 해야 되겠죠. 아까 허디시, 밑단을 허디시, 반대 방향으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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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판할 때는 여기서 이산하고 이산하고 맞춰야 되겠죠 아까 이 접어놓은 이유가 그래서 접어놓은 거예요 여기를 넘어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여기 때문인데 모라를 박을 때에 여기서 모라를 접어줘 이렇게 약간 접어준 상태에서 그대로 갑니다. 똑같이 똑같이 가다가 표시해진 데 있죠. 표시해진 데에서 그냥 오라만 박는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잡을 때, 이렇게 잡아야 겠죠 박음선하고 박음선하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여기서 잡고우라을잡아주고 여기까지 입니다표시해줬잖아요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 표시해 놨잖아요 아까 표어놨되고 이를 표시했잖아요 이거. 그리고 이렇게 해서 밑에다 넣고 반리로클들 밑에 리 크니까 그러니까 클 이렇게 잡아이지고 이렇게 클고카클게카 클리카 클리카 클리야 클리카 클리카 여기카 클리카 클리카 클리카 클리카 클리소매리소매리 갈 때는 항상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뺐잖아요. 그러면 소매가 지금 이쪽이 앞판이에요. 이쪽이. 그 앞판길 이렇게 놓습니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잡아서 계드랑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계드랑길을 맞는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은 아까 이동선이 처음 이동선이 3월에서한도 됐잖아요. 그대로 같이 이동선 보러시 해가지고 와서 여기만 박아줍니다. 사이드 앞판 아, 이렇게 다 박아왔으니까 보러시 하겠습니다. 사이드로 빼면 되겠죠 이쪽 사이드로 해서 맨먼쪽 제일 먼 쪽부터 잡고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이쪽에 빠지잖아 주머니가 안에서 덮치면 안되니요 하나 놓고 이제 고르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만져줘야 됩니다. 만져줘야 돌아가는 데가 제대로 돌아가면 돼요. 여기만 바꾸면 되겠죠. 사이드만. 이제 옷이 완성이 돼서 이제 한번 다려만 주면 됩니다. 싹 완성했습니다. 다릴 때는 소매부터 이렇게 그 다는데 우라가 꼬이면 안 되잖아요. 겹치면 안 되니까 우라를 싹 빼줘서 이렇게. 안하게 빼준 상태에서 이쪽 밖에다가 걸쳐가지고, 기타 밖에 쪽 걸쳐가지고, 아 자리를 잡아주겠 됩니다. 하죠? 여기가 눌리면 안되겠죠 O q a t c ê a u t c ê a u t c ê a 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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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도, 사이드도 네. 거의 잘 떨어졌습니다, 그래드 울면 안 되죠, 이렇거나 이런 거는잘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도 네. 네. 이 정도면, 무슨 일쯤에서 이 정도면, 맞춤춤추보다 훨씬 더잘 달았다고, 알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아주 제가 자세하게 올렸기 때문에, 일하신 분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기술자분들은 혹시 가실 필요도 없고요. 이제 일을 배우신 분들, 조금 기능이 부족하신 분들, 크급이안 되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많이 는 도움이 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타 다른 영상이 있으면은 색다르게 옷을 만든다든가 거친다든가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